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알아두면 정말 간단하고 또 헷갈리지 않아서 좋은 부분이 돼도 모르면 아, 이런나 저런나 굉장히 조금 알송달송한 그런 몇 가지 문항들을 어,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너무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유튜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어, 알아두면 약이 되는 알송달송 조합은 입주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어, 먼저 첫번째 어, 모든 입주권은 주택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부동산의 권리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게 있는데요 어 이렇게 1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뒤에 입주권을 하나를 사서 앞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그비과세 적용되는 그게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 거꾸로 입주권을 먼저 판다 그러면 그냥 입주권만 이렇게 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게 아니에요 과세입니다 과세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주택보다 먼저 양도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앞에 입주권을 판다. 비과세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함. 조세심판 2015년 서 5856번에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어,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멋진 고가주택의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이 어느 날 관리처분이 나고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관리처분이 나서 이제 내가 팔려고 했더니 이제 이주 기간이 돼서 비키라 비키라 해서 팔려고 했더니 신분이 입주권이 됐죠. 어, 그럴 때그 입주권은 어, 1주택으로 의제를 해준다는 거죠. 1주택으로 봐주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9억이 안 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비과세로 홀랑 팔면 끝이 나는데 1주택으로 봐주니까 그게 9억이 넘는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죠. 그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그동안 80%가 적용이 쭉 되어 왔죠. 그 80%를 적용하는 기간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이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내가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 우리 그 취득세 자체가 그 집이 철거되고 난그 시점부터 취득세가 4.6으로 바뀌거든요. 지금은 아마 기준은 큰 기준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지만 취득세가 1.1로 바뀌기 4.6으로 바뀌기 그전 기간까지는 주택으로 아마 의제를 하지 싶습니다 그그 그 기간을 좀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중간하게 남아서 1년 11개월 남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주를 조금 늦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주택으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걸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처음부터 집이 두 채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집두채 중에 집 하나가 입주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재개발 뭐 이런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입주권으로 두 개, 처음부터 두개 가지고 있었는데,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그럴 때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이거 정말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허니 우리가 나중에 집을 팔때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 집딱 하나만 있었는데 나중에 입주권을 하나를 샀어요. 관리처분이 난 성계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을 하나를 샀어요. 1년 차이나게 사고 그리고 앞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던 그 집을 2년간 보유를 했고 조정지역 같으면 2년간 거주도 했고 그럴 경우에 두 번째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어, 뒤에 나중에 입주권에 실거주를 안해도 비조정 지역 에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비과세가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딱 착각하기 좋은 게 모양은 팔려고 하는 그 시점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새는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집두 개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1주택을 갖고 있다가 뒤에 입주권 하나를 산게 아니고 두 개가 있던 집이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주택 팔때 뭐라고 돼 있죠? 비과세 된다 해놨습니까? 안 된다 해놨습니까? 안 됩니다 안돼 이거 정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알송달송하기 쉬워요 이 주택일 때 내가 갖고 있던 게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앞에 집 팔면 과세입니다 과세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건축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이렇게 어그 관리처분 전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주기간이 돼서 집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동안에 그럴 때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인데 이 대체주택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 혜택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요 규정이 있거든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 이렇게 돼 있죠 재건축 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어 이거는 보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 주택의 이 비과세 규정은 이거는 비과세 규정은 어 1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어 집을 이제 살 경우에 어 1년 이상은 계속하여. 전그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다 옮겨서 계속하여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2년 보유 이런 걸 충족을 안 해도 돼요 어 그런 비과세 규정인데 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해석을 제가 뭐두 개로 한번 해 본다 하면 어 내가 그 사업이 재건축이 음. 이건 두 번째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딱 대체주택 그 하나만 있어야지 대체주택에 해당이 되려 하면 대체주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대체주택 요건으로 요거는 1년 이상 전 주민이 다 주민정록 갖다 놓고 거주했으니까 요거는 요건 충족했어 그럼 요거는 비과세 받고 뭐 다른 하나는 뭐 세금 내고 이게 아니고 어 다른 주택이 있다면 중간에 거그 파는 집들은 대체 주택의 요건을 적용을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어 파는 그러니까 대체 주택은 내가 그 대체 주택에 거주하는 그 모든 집들을 다 통틀어서 어느 것만 적용해 주느냐면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집 하나. 맨 마지막에 대체 주택으로 거주한 1년 이상 거주하고 아까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다 들어가고 요런 요건을 충족한 맨 마지막 주택만 해당을 해줘요. 그럼 그 앞에 살던 집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과세라 소리입니다. 과세. 나는 대체주택이라고 들어가 살았는데 내가 다른 주택을 하나 더 샀다. 그러면 살고 있던 그 대체주택은 대체주택 요건이 안 된다 소리예요. 맨 마지막에. 새 아파트, 재건축엔 그 아파트, 재개발엔 그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하기 그 직전에 맨 마지막에 거주하는 한 채만 대체 주택 요건을 적용시켜줍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죠?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샀다가 팔았다 할수 있잖아요. 그죠? 뭐, 1년 살다가 또그 다음 거또 사가 또뭐 거주할 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주하기 그 전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대체 주택, 요건 충족했을 경우에 적용해준다. 중간에 사고 파는 거는 과세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헷갈려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뭐 집을 하나를 우선 2주기간에 급해서 옆에 뭐 빌라로 그냥 옮겼는데, 아이고, 이거 팔고 옆에 이제 깐듯한 아파트, 그, 분양권 가 있던 게, 이제 입주할 기간이 돼서, 소장님, 그리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체 주택은, 어느 걸 이거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저한테 꽤 많이 하세요. 그맨 마지막 거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5번.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한, 1주택 가지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까 4번 항목처럼 이것도 대체주택을 하나를 샀어요 집을 근데 아까는 대체주택을 하나를 사가지고 살다가 다른 집을 또 하나 두개더 사는 경우고 그럴 때 살던 그 대체주택은 마지막 것만 적용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5번은 집이 하나뿐이에요 대체주택 3개 근데 그 대체주택이 도정법 39조 이게 옛날에는 48조였거든요. 이게 바뀌었어요. 법이 자꾸 조문이 조항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려 죽겠는데요. 저도 39조가 뭐냐면 그 조합은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정해놓은 그 조항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조합은 그 이제 자격을 이제 가진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고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그러니까 재개발이 됐다 소리예요. 대체주택을 산 경우에 재개발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입주권이 되잖아요. 그죠? 어, 내가 이사를 어, 돈이 좀더 오를 것 같아서 우선 집이긴 한데 인근에 있는 다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사를 한 경우에 과연 이게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비과세 적용해주는 그 내용인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주택의 비과세 요건 조항이거든요. 156조의 이항 제 5항은. 아까 1년 이상 거주하고 전 세대원이 다 주민등록 갖다 놓고 그럴 경우에는 만 2년을 안 채우고 그냥 팔더라도 그 주택 하나 있는 경우에는 어 다시 이제 새 아파트로 입주할 경우에 어 이걸 비과세로 봐주는 그 조항이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5항이거든요 비과세 규정된다 해 놨습니까 안해 놨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집으로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게 또 재개발이 되거나 이래서 입주권으로 바뀐 신분이 된 경우에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거 자체가 입주권이지 주 대체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얘는 대체 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걔는 이미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입주권에는 비과세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알아놓으면 욕긴하고 모르면 진짜 알숭달송한 것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 왜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조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한번더 꼼꼼하게 더 챙겨들어 보시고 챙겨두시면 굉장히 은근 편안한 조항들입니다 제가 짚어드리는게 어, 초롱소장은요 어, 이렇게 재개발 전문 부동산이에요 사무실은 부산 연재구 거제 2구역 앞에 있거든요 초롱부동산은 누가 거제도에 그 있는 줄 알고 한번 전화가 왔던 적이 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속도 한번 밝혀 드립니다 늘 이렇게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 들어두시면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실제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정리 많이 되고 있다는 댓글, 그, 감사하다는 그런 응원의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문자를. 아, 이게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그렇게 편안하게 정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한테도 힘이 되지만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웃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